안녕하세요. 심화뜸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멸치와 첫 만남을 가지는 날인데요. 저는 지금 근처에서 좀 빠르게 이동을 해서 멸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도 아니나. 형, 얼굴 좀만 더 봐. 애기 같아. 오케이, 완전 없죠? 심지어 지금 빼고 있는 거 없죠? 이거 언제인데? 그거 5월, 작년 5월. 작년 5월? 지금 어디? 지금, <웃음> 지금 <있었어>. 이거 어디? <웃음> 이거보다 엄청 <온적> 있잖아요. <웃음> 잠깐 어디가 히인지 나겠니? 어디가 골반인지는 알겠는데 희인지는 <웃음> 모르겠다 아 이걸 벗어야 되는데 무슨 벗을수도 없고 <웃음> 한번 벗을까? <웃음> 근데... 왜 이렇게 쫀나? 엉덩이 어딨어? 아 <웃음> 있어 그렇게 하기가좀 있네 그러면 은정의 목표가 몇 정도인데? 4 8요 가기 아니 저 나는 근데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 응. 지금은 50, 5 0까지 운동으로 낮은 나진... 응. 좀 내밀고 가슴 좀만 더 내밀고 오! 오! 음 <웃음> 아유, 그래도 하나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지금 몸을 안 풀어서 그래 아니 그니까 내가 <웃음> 세개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진짜? 우리 멜치님이 대학원을 합격해서 가볍게 축하를 하기 위해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지금 영광의 순간이에요 <웃음> 멸치가, 멸치가 저를 팔로우를 해줬어요 영광입니다 아이, 제... 이러다가 집가서 끊는 거 아니야? <웃음> 배고파? 저는 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파가 없는 뚝불이고요 우리 멸치님을 파를 잔뜩 넣은 초코를 시켰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다 먹었는데, 우리 멸치씨는 계속 먹고 있어요. 언니, 그 정도면 나? 시간이에요. 우리, 우리 몇 시에 만났지? 12시? 지금 몇 시에요? 9시... <웃음> 9시간 동안 <웃음> 앞으로 우리 멸치와의 콜라보를 기대해주세요.